예, 안녕하십니까. 예. 예 안녕하십니까. 제가 심동구 제독의 실전 이야기 또 돌아왔습니다. 이제, 오늘도 그, 김여정하고 김정은이가 마약 중독에 걸렸다 지금 이야기 해보려 는데요요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 예, 요 사진을 보시면은, 이게, 제가 또 어디서 구해왔습니다. 예. <웃음> 어릴적 김여정의 모습인데, 이제 통통하죠. 근데 우측에 보면 이제 2018년도 초에 그 찍은 모습인데, 얼굴이 쫙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 보시면은, 이, 이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 이, 좀, 이 어떻게 보면, 좀, 약간, 해골 마가지 아닌가 싶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게, 이, 원래, 그 엄마, 그, 고영이가, 이 좀, 뭐, 통통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니까 러 지금, 이, 저런 게, 지금, 마약 때문에 저렇게, 저, 어, 살이 빠진 건지, 우리가. 제가, 저, 저, 저, 저, 예. 저 뭐, 어 이런 전문가는 아니지만은요. 예. 제 얼굴을 보면은, 예. 이게 눈이 주변 있잖아요. 다크서클이 있어요. 다크서클. 예. 이게 저게 확대된 사진이 있더라고. 예, 예. 뭐 지난번에 우리 서울에도 몇번 왔지 않습니까? 예, 예. 근 예. 내가 보기에도 이상한 거야. 이게 예. 무슨 정상이 아니에요. 하여튼. 그때도 예, 눈동자도 예, 예. 이학을갔 예. 근데 제가 미국에 예. 그 대트 때도 유학을 예. 갔고, 대령 때도 유학을 갔는데, 예. 그, 그뭐 뉴욕이 있는데 그할로 가라든가요. 예. 그 사람들이 가는데, 우연히 화장실에 갔던 노데 깜짝 놀랐어요. 에이, 에이. 마약에 체해 있는 사람 봤어요. 아. 마약에 체해 있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도 있고. 예, 예. 제가 독일 에 갔어도 거 그런 젊은 사람들 본 적이 있어요. 예, 예. 그 누가 안내하는 사람이 저, 저 마약한 예. 상태라고 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딱 그게 하고 오버랩 되는 게 저게. 음. 왜냐면은 예. 저게 그저 정상인으로서 예. 물론 살이 옛날에 젊었을 때는 좀 있다가 예. 빠질 수도 있죠. 어, 예. 뭐. 근데 얼굴 이런 여러 가지로 보면은 딱 느낌이 그래요. 나 처음에 딱 느낌이 어디 눈탱이 한방 맞았나 싶은 그런 생각 들고 음. 저기 약간 해골 바가지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좀 예. 왠지 비정상적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그 다음 사진 한번 보시겠어요? 예,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 이 지금 저저 음, 옆에 저렇게 지금 앉아 있는 사진인데. 이 뭔가 좀뭐 이렇게 부자연스러운데 지금 김여정이가 마약 중독으로 실각했고 그 봉화 진료소인가요 뭐 거기 김정은이 뭐그 치료하는 거기도 못 가고 소문날까 봐 저기 어디 비밀리에서 비밀 장소에서 이제 치료를 하고 있는데 약이 안 듣는다 그 남한에서 뭐 약을 보내와야 되는데 뭐 약이 안 온다 뭐 그런 이야기가 또 그래요? 나오더라고 예그 제가 알기로는 봉화 진료소가 이제 그 북한 그저저저 예. 저. 저, 저, 저, 저 저 지배층들 예, 예. 이제 저 특수한 그 진료를 하는데 예, 예. 그 특수 병동이또 있다라고 합니다. 예, 예, 예. 그 특수 병동에서 예. 지금 뭐한건에저 설에 의하면은 예. 지금 20일 이상 한 3주 이상을 예. 거기서 격리돼 가지고 예. 그 마약 치료를 받고 있다. 예, 예. 김정의 이제 김재정이가 예. 그고 그러니까 지금 전혀 안, 안 나타나잖아요. 그치? 한동안 그러지 예. 그래서 지금 그런 거다. 그럼 예. 김정 지금 김정은이까지 이야기가 있어요. 예. 김정은이가 지금 종교 감춘 지가 한보름 넘었거든요. 예. 김정은이도 지금 마약 주을 하고 있다 음. 하는 이야기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저기 태웅공사가 그 TV에 나와가지고 조판에 나와가지고 예. 그 김여정이가 저기 그 병원에 입원했다. 근데 어떤 병인지는 이야기 안 했고 병원에 입원했다 뭐그 이야기까지만 했는데 예. 그그뭐 저기 지금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은 이제 북 마약에 취해가지고 이제 더 이상 약이 안 든다. 그 이야기는 또 이해란 그, 그 박사님이 그저기 누구야 또 신의 한수 가가지고 또그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예. 그런데 예, 어제 그런 보도에 보니까 예. 김지은이가 2014년도 8월에 뭐 한달 이상 그 전혀 안 나타난 적이 있잖아요. 예예. 그때 일부 나타난 게그좀 다리를 막 절면서 나타났어요. 예, 예, 예. 그것 때문에 치료한다고 그랬다 아, 하는 뭐 설이 있었는데 그 실제는 예. 실제 이유는 마약 중독 치료를 했다. 아 예, 그때 도 <웃음> 그런 게 있었대요. 예. 그리고 김정은 성향이요 예. 우리가 지금 그 하노이 이2십 하노이 미국 정상회담 결렬되고 예, 예. 다시 뭐예섯뭐여 시간인가? 예또또 또, 또, 또또 타고 왔죠. 또 기사하면서. 예. 내려올 때도 내려올 때는 뭐 했죠? 예, 그 새벽에 술, 담배 피는 게 나왔잖아요. 예,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어, 어, 뭐 예. 새벽 3시인가 이렇게 포착이 돼 가지고 예. 일론 보도된 적이 있는데, 그 정도로 내려올 때는 상당히 여유있게 내려왔어요. 예. 뭐 담배 정도 피고 올라갈 때는요.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 계속 술 담배 먹고 올라갔다는 거예 근데 그거만 했겠느냐? 그, 예. 예. 불안초조 하니까 는 마약을, <웃음> 마약을 했을 거예요. 예. 마약 그다음에 돌아갈 수 있잖아요. 예. 돌아가서 그...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푸틴하고 또 예, 뭐 정상회담 했죠. 근데, 근데 그때 그 결렬됐죠. 뭐 제대로 안 됐죠. 아, 근데, 근데 그때 얼굴 봤어요, 김정은의 얼굴. 어, 어, 얼굴 아니야 마시가. 얼굴이 아니야. 제가 보기에는 완전히 갑버렸어요 예, 예. 예. 딱 보니까 술에 찌른 말 마약에 렸던얼굴이에요 아... 제가 보기에는요. 예, 예. 예. 왜? 스트레스가 받았으니까 자기도 예, 예. 뭐 제대로 안 풀리잖아요. 예. 예. 어? 예. 자기를 도와주면, 쟤는 그 그냥 더억지에 오는데, 예. 문재인 대통령을 한번 믿어봤더만은, 예. 이 사람 하는 것도, 이거는 완전히, 이거는. 딱 아니야. 보니까는 미국 예. 스파이 같고, 이중 스파이 예. 같고. 그러니까, 그, 예. 완전히 실망에다가, 무슨, 예. 뭐 어? 소위, 그 김정은이 표현대로 싸인에대 답지 못하게, 예. 대포도 없고, 예. 어. 뭐, 하나도 해준 거지. 그거 오히려 배신감 느꼈다는 거 아니야. 음. 그러니까, 계속 수를 <웃음> 다 매라. 10중 8분은 마약까지 한것 같아요. 음.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이가요, 예. 몸 상태가 예. 거의 지금 거의 음. 그거야. 예. 예. 그리고 이제 사람에 대한 배신감이 제일 클겁니다 그러니까. <웃음> 그러니까. 남쪽에 있는 저 종북 추사판들한테 배신감을 많이 내서, 그러니까, 어, 야, 우리가 쌀, 보내, 쌀 보내라 했냐고, 돈 보내라고 했다고, 뭐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래? 하고, 그리고 북한, 미국에서는 계속 뭐, 비투기, 그, 가가지고, 벙크 포스트 쏘고 폭격하고 이런 거 보여주고 항공모함 전단 계속 와가지고 지금 음, 어 옆에 있지 그럼 지난번에 그새로또 그 미국이 공개한 거 있잖아요. 예, 예. 아그 닌자 그, 미사일. 예, 네, 나이프 미사일. 예, 예. 닌자 미사일. 가지고 뭐. Sakalıyor. Genel özellikler. Hellfire yani cehennem ateşi füzesinin modifiye versiyonu olan ninja füzesi R9X'in en büyük özelliği hedeflerini patlamadan sadece çarpma gücüyle imha etmesi. Bunun yetersiz olması durumunda ise üzerine taşıdığı 6 adet kılıç devreye girmekte. 6 adet uzun bıçakla donatılan füze bu bıçakların düşüşe birkaç saniye kala fırlatılıp yolundaki tüm engelleri paramparça e t t i ğ i ifade ediliyor. Bu özelliğinden dolayı f ü z e bir bıçak üreticisinden esinlenerek uçan Ginsu lakabı t a k ı l m ı ş 그막차 타고 가도 탁 죽일 수 있는 거, 그런 거 공개하지. 응. 그러니까 이게 불안해서 함부로 다니지도 예. 못하고. 그래서 요즘은 또그러다고 그, 또, 또 전혀 해결책은 안 보이고 예. 주민들 불만은 계속 높아지고 예. 본인은 돈도 없고 예. 밑에 그 측근들 뭐 이렇게 제대로 어? 음. 다스리지도 못하고 예. 한마디로 죽을 노릇이에요. 지금. 아. 그러니까 이 마약을 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약을 너무 지나치게 하니까 <웃음> 마약 치료를 안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저 할아버지가 예. 핵미사일 개발 자금 때문에, 예, 예. 예? 그 뭐, 6 8년도가요 68년도, 예. 아, 68년도에 그, 아예 마약을 재배해라. 광군사위원회에 예. 지시했다고 그랬잖아요. 예, 예, 예, 예. 그리고 핵, 그, 과학자들 앞에서도 지시를 하고. 예, 예. 해가지고 장소까지 그, 저, 저, 자강도 일대 예, 예, 예. 아, 양강도 고산지대에, 예. 그래, 해가지고, 그렇게 마약을, 자, 50년 전부터 재배를 시작해 가지고 예, 예. 북한 전쟁이 퍼지면서 예. 결국은 저 손자까지 죽게 되어있다니까 <웃음> 그 아니 그 아니 그 자기 정조 할아버지 김영직이고 김영직이도 그 음, 마약 장사 했다더라고 그한한 의사 하라 하면서 마약을 팔아서 큰돈을 벌어 었아저정조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 김영직이죠 그, 김일성의 그 아버지죠 그 집안 대대로 그 그래, 마약... 뽕쟁이 집안이에 뽕쟁이 집안 <웃음> <웃음> 그니까 마피아 소리를 듣는 거예아 그리고 지금 그 저기... 옛날 그 미국에 그... 뭐, 대구나 이런지, 마피아 영화 보면은, 예. 본인들은 마약을 안 해. 예. <웃음> <웃음> 근데 이, 이거는, 이거는 진짜 망아진 거야. 예. 본인들은 왜 마약을 하냐, 이거야. 예. 이야, 참, 진짜. 아니, 그리고 지금 그, 저기, 그, 개마고원이나 이런데, 그, 그런 데도 마약이 많지 않습니까? 그? 아, 그래, 인공에서 촬영해보니까, 예, 예. 예? 미국이, 개마고원 일단 전부, 양귀비 받치라고 그러잖아요. 앞엔 받치라, 앞한 예. 예, 예. 그 소위 백도라지 받치라 그래요, 백도라지 바. 익명으로 아, 예. 북한은 앞을 백도라지라 고 부르거든요. 예. 또뭐 아, 양귀비라고도 부르는데 예. 개망운 인터넷 전부 다 그, 그거를 덮혔다는 거예요. 그게 양강도가 양강도, 양강도 고산지대인가요? 이게 예. 김일성이 저 교시에서 그 예. 이야기할게 모르겠어요. 아, 그러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 아예 뭐 음, 밑에서는 음, 계속 죽여야 된다고 뭐 상원 하원 뭐 공화당 미, 민주당 할것 없이 빨리 끝내라고 난리치고 볼턴도 이거 제재해야 된다 계속 일을 하는데. 어 저기 음, 그 트럼프 대통령은 아 우리 김정은이 사랑한다고 뭐 계속 그 이야기하고 미사일 쏜거그 별거 아니라고 조그만미사일 하는 게 시간 끌고 있으면 얘들 마약으로 죽는다는 거 알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미국은?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네. 대통령은 굿캅니카르 네. 하고 <웃음> 예. 어? 볼튼 보좌이나 폼피어는 말이죠. 국무장관은 배드 캅 그런 이야기는 오잖아요. 니컬 변나비가 핫죽은 세리 그냥 어? 예. 강경하게 예. 하고 트럼프는 막 어르, 어르고 말이죠 예. 이런 식인데 결국은 뭐, 그 하나의 그저 짜고 싶은 보습은 계산된 네, 네, 예, 예, 예, 예 전략에 의해서 그런, 그런 것 같고요. 예. 그게 군사작전만 있는 건아니라 이거야. 예, 그러니까 예. 북한 김정은이의 리더십만 와이시키면은 예. 제대로 중국만 집어줘도 무너진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북한이 거기에다가 이게 지금 마약이나 부패 문제가 생겨가지고요. 예. 내부에서 그냥 서서 깔아놓고 있다니까요 예. 그리고 지부 자체가. 예. 김정은 지도체자 자체가 지금 무너지고 있다니까, 예. 지금. 그래서, 그래서 미국이 그것까지 노르고 있는지 모르겠어 예. 계속 스트레스 줘가지고 마약해가지고 예. 빨리 무너지라 <웃음> <웃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예. 예. 그리고 지금 음, 북한에 그 라디오가 뭐 300만대인가 400만대가 들어가 있다, 뭐 그, 그러고 음. 핸드폰도 뭐 마찬가지 뿐만 예. 아니고 그뭐 성경책 뿐만 아니라 뭐안 음. 들어가 있는 게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알안 예. 납니다. 예. 북한 주민들이. 예. 예. 아니, 북한 간부들도 안 돼요. 그래가지고, 야. 예, 서, 성경책 같은 거야, 물건 놓은 거야, 씨. 이런 거를 우리한테 바쳐야지. 그러고, 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냐고. 북한에서 지금 다 그렇게 완전히 다 개방됐다고 하,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전혀 에, 간부들부터 다 썩어가지고, 예. 이거, 저, 내물 없이는 하나도 예. 안 되는 거야. 북한. 예. 예. 그런 사회가 되버렸어 아니, 그, 그것도 그거 저기, 그, 그, 북한군이 택배회사 한대, 한대요. 여기서 음, 남한에서 물건 붙이면요. 수수료만 제대로 주면은 물건이 정확하게 그, 탈북자들 그 집에 간대요. <웃음> <웃음> 그리고 돈도 간대요. 그 30%만 예, 예. 떼면 되는데 요즘은 뭐 국경이 조금 서, 사범해지가 50%인데 100만원 보내면 최소 50만원은 정확하게 간대 그것도 신용, 이게 만약에 배달 사고가 나잖아요. 그러면 신용이 틀어지면 그다음부터는 장사를 못하기 때문에 신용이 엄청나게 철저하대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30% 떼고 요즘 은 50%니까 50%, 50 떼고 정확하게 그 집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네. 부패가 되니까, 그게. 네. 부패가 되니까. <웃음> 부패 되니까 갑자기 신용이 <웃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뒷돈 주면다 되니까. 네. 네. 이게 부패가 되니까 갑자기 북한이 신용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웃음> 그게, 그게 북한 시도부가 <웃음> 네. 김정은, 김여정 이야기부터 네. 김정은까지 이제 마약 중독에다 치료서까지 나왔는데요. 네. 그 앞에 제일 먼저 터지는 게 김여정 남편 이야기예요. 네. 김여정 남편은 오래면그 기장사실이야. 하는 네. 김여정이 남편이 어떻게 생긴지 모르잖아요. 네. 그만, 원래부터 마약에 찔어가지고 중독해가 아 치료를 했대, 격려해가지고. 아. 그니까, 지금 그, 그, 김일성 그 일가가요, 예, 손자대 예. 일가까지, 예. 예. 손자, 손녀. 음. 예. 다 지금 마약으로 지금 이제 물지는 거예요. 네, 예. 예. 아 알겠습니다. 저 오늘 또, 아, 참, 이런, 이런 정보는 어디서 갖고 오십니까? 이거? <웃음> 미, 미국에. 아, 제가요, 이게. 음, 예. 예, 저, 제가 좀 그런 분이 있는데, 예. 이거는 전혀 어디 공개가 안된 자료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거는 그분도 굉장히 그 고해지게 있었고, 예. 또 미국이 또 하고 잘 하시는 분도 있고, 예. 몇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일명. 그런데 방송을 해서 이거 좀 국민들이 음. 알아야 된다. 예. <웃음> 그래서 그냥 뭐 통칭해서 저기 그 그냥 세탁소, 세탁했다, 세탁하시는 분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그, 오늘 말씀드린 그, 거는. 예. 오늘, 아까 자료화면도 나왔지 않습니까? 예, 예, 예. 예, 정확한 정보입니다. 아, 그리고 보시면 예, 이걸 뭐, 한간에 예. 다 지는, 뭐, 그런, 그, 떠돌아다니면, 뭐, 지나치가거 아니고. 예. 예, 예, 예. 그, 그리고 저기, 그, 지난번에. 아까 그, 김일성 교시 있잖아요. 예, 예. 이거는 정확한 정보예요. 우리, 그, 일부, 일부에서, 일부에서, 예, 일부에서 는 예, 그 예, 김일성 교시는 정확한 거거든요. 예. 예. 그리고 저기, 그, 지난번에, 그, 음, 그 한미 우호회밤할때 슈나이더나 이런 분들 만나뵀습니까? 그 저기 그 변호사님 고든 창이는 변호사님들 아 그게 형 KCC라고 예. 우리 예. 우리 최에 주최 최에 그렇게 그래 돼 있잖아요 사운5 0 0 저는 그 전날 아 전날 전날 제댄 슈나이더 미에 c 어, 유육색키프 디렉터 예. 사무총장하고 어 그다음에 일본의 JCU 예그 J 아이바 예 그분 핵체험인인데요 의장인데 그분하고는 자고 식사를 했어요 아 그렇군요 전날 전날 <웃음> 예. 예. 그 아이고 그러니까 날에뭐 식사 만찬을 하니까 좀 늦은 시간에 그분들도착해가 예. 늦게 했는데 한한 예. 8시부터 예. 만찬을 했다니까. 그래 가지고 그한두시간 그, 남짓 만찬을 했는데 예. 그럼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예. 저 앞에 이렇게 씻고 야기도이 했죠. 예. 아니 그그저사님이 미국에서 대학을 어디나 오신 건 대학원을 합동 참모대 대학원 아니 아니 그래. 미국 방대학원아 미국 국방대학원. 네. 테셔널 워크리지 이 그다음에 네셔널 디펜스 유니버시티. 그게 네셔널 디펜스 유니버시티 안에 네셔널 예. 워칼리지. 그게 전쟁대학. 아 전쟁대학. 그게 이제 국가 안보 전략을 예. 그석사학위 공부하는 예. 데인데요. 예, 그게 그, 그, 음, 그럼 거기에 계신 분들하고 아직까지도 다 소통이? 아, 몇분 예, 소통 다 연락하고 계시죠. 계시겠네요. 거기에 한 200명이 같이 공부하는데 예. 그중에 40명이 일급 외교관이에요. 아, 그게 그러니까 그 미국무성 일급 그게 어, 외교관이 예. 40명이 같이 공부해요. 그런데 예. 육회 공군, 뭐 그다음에 백악관, 뭐 NSC 있잖아요. 예. 거기서 나온 사람도 있고, 의회에서 오신 분도 있고 해가지고, 그 고위 공군들이죠. 그니까, 그 다음에 해은 이제 예. 중령 대령, 예. 아. 외국군는 장성도 있고요. 예. 저는 대령대 갔는데. 그니까, 그러니까 러 정보가 그런 데서 나오시고 말이에요. 어, 거기는 뭐 CIA도 있고, 뭐다 i a 뭐, 뭐 n s 미국의 그, 그러니까 연방정부의 그 안보 관련. 16, 16, 16개가 있어요. 예. 예. 아니 그정보기관다 그니까 예, 오고 예, 어 (16개) 기관다 예, 오고 예. 그다음에 그 펜타곤 국방부 예, 예. 그다음에 국무성 예. 그 백악관 (NSC) 그다음에 예. 의회 예. 싹다 와요 예. 안보 관련 그, 예. 그 (1년) 동안 같이 공부하니까 예. 그분들이 뭐 나중에 장관된 분도 있고 예. 어 그렇죠 그 아시겠죠 우리 이제 북한 관련 <웃음> 이정보가 어디서 나오는지 뭐 대충 <웃음> 알아들으시라고 저희가. 그냥 제가 그래서 싱크탱크 많이 들어왔 있죠 네, 그 예. 출신들이 예. 좀더 리타이 해가지고. 예. 예. 나중에 우리 이제 심동구 제독님 같은 분이 좀 국회에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웃음> 그래야지 미국과 소통이 되는 거 <웃음> 예, 알겠습니다. 예, 제가 또4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